설 설마... 오! 헐! 오! 역시나 여기서도 분명으로 갈라집니다 제스터가 오 설마... 설마... 설마... 가야 합니다. 마설오설라버드를구해야 설마... 설마... 설마... 설삐약마설 오,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4에서 최종 보스인 제스터와의 전투가 드디어 결판이 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이겼는지 바로 보러 갈까요? 렛츠 기 t 자 버격이님 영상부터 보실게요 자 지금 상황은 타마타키 타마타키와 펑키 제이크가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포대를 들어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머리 위로 떨어뜨려 거북이 등딱지 위로 딱 떨어뜨리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혓바닥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떨어지는 주인공 오 이제 등장하죠 떨어뜨리고 드디어 최종보체 제스터가 등장합니다 코치피클즈가 뒤에서 도와주지만 자헝키 제이크가 올라오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 위로 올라타서 옥상으로 도망가는 주인공 하지만 무섭게 건물을 타고 올라오는 제스터죠 지금까지 나왔던 보스 몬스터 중에 제스터가 가장 무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출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스터는 야 힘이 너무 세서 제이크까지 그냥 잡혀버렸어요. 자, 빨리 도망가야 하죠. 자, 여기서 명장면이 하나 탄생합니다. 와, 영화에서만 볼 법한 연출. 우와. 그냥 떨어지면서 머리가 반으로 갈라졌죠? 그 안에 이빨이 가득합니다. 자, 이때 다행히 나타난 토치 피클즈가 주인공을 데려가면서, 오! 잡혔던 했는데, 다행히 피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데. 와, 제스터 너무 빠른데? 야 거의 양궁에서 나올 법한 생김새에요. 어, 무서워. 어, 바닥이 떨어졌다. 다시 안 튀어나오겠지? 어, 뭐야, 뭐야. 금색도 올라와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야, 코치 피클즈 코에 타서 도망가는데, 근데 좀 재밌겠다. 오, 야, 제이크가 오라구탄처럼 밀어버렸는데, 그래도 쫓아옵니다. 와 바닥이 떨어지지 않고 야이 게임 난이도가 너무 상당한데요? 야 근데 이게 공포게임 아니야? 이야 너무 잘 만들었다 자 계속해서 악몽처럼 쫓아오는 제스터 버튼을 누르는데 소용이 없죠 너무 빠른 나머지 구성에 빠지질 않습니다 역대급으로 하드난이도에요 너무 어려워 자 제이크 한번더 밀쳐주지만 어? 저 버튼 누르면 뭔가? 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밀어버렸어요 와 드디어 무찔렀다 오! 뭐야 톨빅터라 플러피 <웃음> 팬츠가 있는데요? 뭐야 톨빅터 착해진건가 오 뭐야 여러분 엄청 커진 제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야 다시 볼까요 이게 너무 큰데? 문을 열자마자 와 제스터의 힘이 어디까지 우와 지금까지 나왔던 몬스터들 중에 제일 센것 같아요 그 크기가 리블러를 압도하는데요 이야 <웃음> 다음편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빌라필라님의 영상입니다 지금 악마 반반과 제스터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우 악마 반반이 달려들지만 오 무언가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빨리 도망쳐야합니다 나무 발판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난이도의 상황이죠 자 나무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죠 오! 제스터가 오! 들어왔어 결국에 야 어떻게 이제 지구가 잡힐 수 밖에 없... 오! 뭐야 으 제스터의 몸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두명으로 나뉘어지는 제스터? 오! 제스터의 머리가 반으로 갈라지고 손길 나죠? 오! 설마! 오! 헐! 오! 역시나 여기서도 두명으로 갈라집니다 제스터가 오오오! 저저온다! 도망가야합니다 새끼 오피 러버들을 구해야 하죠. 귀엽게 삐약삐약거리고 있는데, 오... 오... 야 여기서 어떻게 구해줘야 하는데... 오... 이거 또 누구야? 오... 이 친구 누구죠? <웃음> 무슨 새로운 몬스터가 나타났는데... 주황대? 오이 친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제스터랑 쳐다보면서 눈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야 야 에너지파를 쏘면서 오 음, 뭐야 슈퍼맨 아니에요? 망토를 입고 있는데? 야 뭐야 오 제스터를 한방에 쓰러트립니다 야 갑자기 슈퍼맨이 등장하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메이즈바플레이님의 영상인데요 제스터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 어, 제스터가 말한다 아이들은 나를 사랑한대요 왜냐면 나는 그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기 때문이지 라고 하네요 약간 놀래키는게 제스터의 역할인가 봅니다 갑툭튀오 갑토끼... 깜짝이야 진짜네 <웃음> 진짜 깜짝 놀라게 하네요 우와 뭐야 이게 오오 와... 이게 유아틱하게 생겼어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무섭습니다, 근데 야, 갑자기 팔이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자, 계속해서 도망가는 친구 근데 큰 위협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 얼굴까지 등장 한쪽 귀가 없네, 그러고 보면 자, 저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라색 벽에서는 녹색 팔이 튀어나오네 그쵸 반, 반반으로 튀어나오네 그래서 반반인가 오우 와 이러면서 짧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 제스터의 능력과 비밀이 너무 궁금하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스터와의 최종 결전이 이제 바로 다음 영상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제스터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너무 커. 약간 졸피우스보다 더큰것 같아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